오늘은 일단 한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한국타장입니다 취중잔담 에피소드2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막걸리와 족발입니다 지난번에 취중잔담 1을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취중잔담을 너무너무 찍고 싶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저도 이거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그냥 막 후련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정말 할 말이 좀 많아가지고 너무나도 이 취중잔담을 찍고 싶었어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컨텐츠를 정말 함께 우리가 소통하는 느낌으로 재밌게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여기는 제가 광고를 절대 붙이지 않고요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광고 그때 붙일게요 <웃음> 오랜만에 머리를 좀 했는데 네, 괜찮나요? No. 아참할 말이 많은데 이거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꼬여버려 가지고 진짜 미치겠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쳐 버려 가지고 그것도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서 정말 될 일도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운도 더럽게 없었어요 정말 제가 살, 살다 살다 그렇게 그렇게 운안 좋은 날 처음이었어요 에?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일만 나한테 닥칠 수 있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뭔가 일이 꼬였는데 뭐잘 해결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진행을 하면서 또 중간에 일이 꼬이고 그 다음에 또 일이 꼬이고 해결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일이 꼬이고 그냥 와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있지왜 나한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왜왜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지금? 나 너무 행복하고 싶은데 난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겹쳐서 막 그냥 세상이 날 버렸나? 진짜 소원이 있어. 시간을 진짜 한 며칠 뒤로 되돌리고 싶다 제발 그러고 싶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울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고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일에도 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해프닝이 있고 나니까 다음날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일들도 다막 걱정이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날이 있어요 아 진짜 뭐 지금은 다잘 해결이 돼서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웃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뭔가 제가 하는 일들이 다잘 풀렸어요 네, 개인적으로 뭐 항상 고민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뭐 닥친 실현이라던가 뭐. 어려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많은 것들이 잘 되어간다 굉장히 순탄한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좀 잊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자만을 한것 같기도 하고 좀 뭐랄까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다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느슨해진 타잔의 일상에 어 긴장감을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좀더 조심하고 신중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든지 어 어, 한번 더 생각을 해봐라 그런 일종의 사인이 아니었나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어요 <웃음> 진짜 저 그때 정말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웃음> 막. 답답해 미치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뭐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영화같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일들만 터지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좀제 채널이 알려졌을 때는 제가 뭔가 완벽한 사람인 걸 보여주고 싶었고 완벽하진 않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임을 좀 보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를 얻고 또 자극을 받으시니까 더 그렇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웬걸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이었던 거더라고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냥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제가 더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훨씬 더 진심으로 받아 주시는 것같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저의 모습이 가식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 더 발전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유튜브에서의 저와 실제 세계에서의 제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랄까 조금 부담감을 내려 놨다 라고 할까요 이제 뭔가 자기개발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도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한다. 같이 힘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더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취중잔담 첫 번째 편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요즘 참... 제 인생에 있어서 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어요 물론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에너지를 받는다고 참,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영상 하나 올리면 정말 1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물론 쓸데없는 댓글 다는 사람도 있지만 막... 아름기 게... 하여튼 뭔가 저는 드는 생각이 참 유튜버와 이 구독자 사이에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상호관계를 맺는 <웃음> 그런 유튜버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시중 잔담이잖아요 아주 프로그램에 충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 가지고 18, 19, 20, 20일 4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고 또 성장해 나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의 연대기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쫙 펼쳐 봤을 때이 유튜브는 정말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고 항상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재테크 그리고 어떤 부,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모든 초점이 그런 것들을 맞춰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마냥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잃는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런 수익에 대한 욕심 없이 마냥 그냥 좋아서 유튜브를 한다고 라 하면 그거는 정말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닫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너무 최우선에 두지 말자 돈을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최우선에 있게 하지 말자 돈은 따라오게 만들고 정말 내가 했을 때 뭔가 행복한 일들 그리고 유튜브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내 채널을 읽고나가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돈일까? 행복일까? 사람일까 가족일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면서 저를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 기회에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즌이 끝나면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가잖아요 그 스프링 캠프에서는 자기의 어떤 전시즌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뭔가 절치부심해서 다음 시즌에 올라오기 마련인데 그게 이제 팬들이 보기에는 딱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전마저게 작년엔 저게, 저게 안좋았는데 올해는 이게 좋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보면 이 시즌마다 뭔가 개선되는 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자료화면으로도 요즘 많이 보여주는데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자극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다시 야구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아 나도 뭔가 내가 부족했던 부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기회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변화의 계기 또 성장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겠다라는 이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에휴 씨. 그래도 나 힘들었어요. 진짜.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어. 어,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짠 해주시죠. 짠. 어, 이 영상은 10분 내외지만 저는 이제 마시고 먹고 하면서 중간중간 부분 다 잘라내고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모쪼록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한국타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늘 취중잔담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이차 가실 분? 이차 가실 분? 같이 가는 걸로 <웃음> 이 차는 다음 영상에서 해요.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의 뭐 보잘것없는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볼게요. 안녕. 아이 차는 파김치에 짜파구리죠. 음, 너무 맛있는데? 와.. Wow. 음.. Hmm.